어? 어 어떡하지? 이번에 눈이 아니라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재채기 어어 꼬깔지라 어 어떡하지? 아 아이치! 아 어떡해 어 어떡해 어 SCP-173 일명 땅콩이 이 녀석은 아주 위험한 녀석이지 자기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뒤로 와 목을 꺾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생물체야 아... 악녀석의 음, 약점은, 약점은 없는 걸까? 걸까? 고민이야. 고민이야... 고민이야... 아... 어이 김씨 땅콩이 눈을 계속 쳐다보라고 안 그러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아이 그런데 아이 눈이 너무 간지름... 어떡하지? 어.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으면 안돼 내가! 아아 어. 어. 어, 뭐야 죽였잖아! 안 돼! 나는 절대 눈 감지 않을 거야!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내 눈이 왜 이러지! 어? 어? 으 아! 저것 봐! 저거 역시 죄수들을, 죄수들을 죽이고, 죽이고 있잖아! 있잖아. 이걸, 이걸 청소를, 청소를 안할 수도 안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 아, 방법이 없는 걸까? 안 되겠다! 코봉이한테 전화해야겠어! 전화해야겠어. 음, 음. 아우 맛있다! 음. 와! 고구마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충청도 고구마란다 진짜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웃음> 여보세요 코봉입니다 어 코봉아 아저씨야 네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코봉아 지금 당장 SCP 연구소로 와주겠니? 왜요? 급한 일에 코봉아 당장 출동해줘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출동했습니다 어 코봉이 왔니? 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지금부터 아저씨와 눈싸움을 해보자! 네? 갑자기 왜 눈싸움이에요? 가히 달려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싸움은뭐 하라는 거 도대체 고봉아 중요한 일이라 그래 자 아저씨랑 눈싸움 해보자 알았어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시작! 시 응? 예. 10분 뒤 어.. 어.. 고, 고고.. 봉이잘 하는 구나 어 아저씨 저 이거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 저, 잘하는데 저 아저씨 30분 뒤고봉아 어, 우리 결판이 안날것 같으니 우리 동시에 하나 둘셋 하면 눈을 풀자 진짜죠? 아, 알았어요 어, 아저씨가 시작할게 어, 하나 둘셋 보이겠어. 독한 간장, 아저씨 같지 냐고 에이, 음. 에이. 저기 청소 시간인데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어, 죽을 뻔했네. 아, 나도 죽을 뻔했잖아. 아, 아저씨. 아이, 눈알빠질뻔 했잖아요. 거 보면 역시 너는 이 인류의 미래야. 이 일은 너밖에 해낼 수가 없겠구나. <웃음> 아 뭔데 그래, 아저씨. 이번 임무는 굉장히 위험하단다 어, SCP-173 땅콩이는 공부를과 다르게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173 일명 땅콩이의 약점이 무엇인지 네가꼭 알아봐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눈을 깜빡이고 싶을 경우 서로 타이밍을 맞춰서 겹치지 않게 눈을 깜빡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준비하시고 안으로 들어 들어가십시오 자, 코봉이랑 나랑 땅콩이들 쳐다보고 있 테니 너가 먼저 청소해 응, 음, 음, 알았어 아, 어 니들 진짜 눈,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아이, 걱정하지 마요 근데 아저씨 이거 언제 끝나요? 어, 어 청소만 다 되면 나갈 수 있어 아, 그래요? 어, 빨리 좀 하세요 아저씨, 청소를 어... 어, 어, 어 어, 코봉아, 잠깐 미안한데 나 눈이 아파서 그러는데 잠깐 눈 주고 감을게 네? 어... 아저씨 저도 아파요 어 고봉아 내가 쳐다먹고 있을게 네 됐어요 아저씨 어 그래 우리 고봉이 잘하고 있어 고봉이 화이팅 고봉이 화이팅 야야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시끄러 아저씨 진짜 아 진짜 위에서 뭐 하시는거 진짜 아유. 고봉아 누룩돼서 난데 응, 아 맞다 어이. 음 음, 눈을 떼서는 안 되지. 어, 큰일 날 뻔했어. <웃음> 어? 뭐야? 왜 정전이지? 어? 어? 나도 모르겠다. 고봉아, 눈을 떼서는 안 돼. 어, 아저씨 어떡해요?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봉아,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계속 눈을 보고 있어. 딱거이 눈을 보고 있으란 말이야. 아까 아저씨랑 같이 눈싸움 했던 거 기억나지? 좀만 버텨. 버티면 돼. 군부대가 올 때까지 좀만 버텨라, 고봉아.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웃음> 지는 뒤에 있으면서 어떻게, <웃음> 어떻고싶어더이어 어, 어, 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봉아 절대 눈을 감아서는 안돼안될것어아요어떻 어, 너무 아파요 <웃음> 어, 어, 저 바빠요. 게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잠깐만, 아나똥바았네 진짜. 호보아 축하한다. 로또 사렴? <목소리> 아이, 조용하세요 위에서 진짜. 그러저아어떡하지 아, 그나저나 어떡하지? 아하, 어 막다른 길.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어떡해? 어, 어 어떡하지? 이, 이번에 눈이 아니라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재채기, 아, 어, 어, 고관지아 야, 아우 아까 먹은 고구마.. 아우 냄새 지독해 지금 왜 방구가 나와 이 시점에서.. 저기.. 아.. 씨. 아우 냄새.. 아.. 어 뭐야? 말을 할때안 해? 아우 뭘 먹은 거야.. 아.. 이 저기요 잠깐만요! 아이 기분 나쁘게 등을 돌려 왜.. 아 그게 아니라.. 아이 제가 아까 엄마좀 고구마가 <웃음> 먹어가지고 냄새가 지독한 데 음. 아우.. 어. 어. 아우 냄새.. 아우, 뭘 먹는 거야. 아니.. 저기 얘기 좀 합시다. 1734. 이땅 고기. 아왜이러 진짜. 아우, 어, 아 뭐야 이거? <끄> 아우, 아우, 시원하다. 아우, 어, 야.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우, 야, 아우, 야,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아 아우, 야오 야, 오징어, 오징어, 오놔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너징어 여기 어오징봐 오징어, 오징어, 봐징어오징기 오징어, 오징 오징어, 오라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이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가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오징 오징어, 오 한면더잘겠다나 죽는 녀석어 역시 코복이! 넌, 넌 SCP의 비례야! 코복아! 온 세상을 네방으 뒤댑혀라!